안양시 의회 8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명숙 의장의 사태와 안양시 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필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안양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인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박과 회유를 통한 기명투표 모의로 불법 의장을 당선시켰다고 주장하며 정의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반송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오를히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한책임고 의장 사퇴 등을 통한 안양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즉시 행동하라. 김 의원 등은 최근 법원을 통해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부정선거가 자행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자 1 2명 가운데 1 0 명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대로 정해진 각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기명 투표를 해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에서는 진술한 사과와 대여각성을 통한 의장사태 등의 안양시의 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 중에는 녹취 파일의 유출자를 세출하여 반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기자회견 이성우 의원은 법원에서 행정처분 판결이 나기 전에 정명숙 의장의 자진 사퇴하는 모습이 의회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안양시민들 앞에 떳떳한 의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안양시 의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MB 경기채널 조정우입니다.